안녕하세요. 도형으로 영어 정복하기 기본편 15일째 영상 승범형이랑 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오늘부터는 날개를 달고 좀 날아보자는 거였어요. 기본 문장 구조에 오늘은 형용사를 붙이면서 문장을 크게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의 영어를 한껏 더 폭넓게 활용하자는 의미였거든요. 기대하시고 한번 보세요. 우선 우리가 배워왔던 기본 문장들의 구조를 한번 꺼내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꺼내볼 수 있고요. 여기에 그 명사, 그 명사에다가 이제 형용사를 붙이면 문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Boglish cares your English. Boglish는 여러분의 영어를 케어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게 케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글리시, Matt recommends, cares your English. 그러면, 보글리시긴 보글리시인데, 매트가 추천하는 보글리시가 이제 여러분들의 영어를 케어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추가되는 거고요 The subscribers to this channel are Koreans. 이 채널의 구독자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인데 who really want to speak English. 그 한국 사람 중에서도 영어를 정말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는 거죠. 그리고 people will be happy 에도요 people do it called Boglian. will be happy 하면서요. 사람들이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Boglian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글리시를 공부한 우리 학생들이요 자기네들은 보글리안 이래요 근데 보글리시를 모르는 사람은 보글리안 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보글리안이 되버렸어요 아무튼 people called 보글리안 will be happy 그러니까 people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말을 called 보글리시라는 형용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마지막 Matt teaches them English Matt는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Matt가 누구냐면 Matt Running this channel teaches them English they need. 그들이 필요한 영어를 이제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명사에 뭔가 설명을 좀더 해주거나 아니면 명사 하나로는 설명이 도저히 안될때 형용사 덩어리를 붙여주면서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형용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두 개로 분리해 볼수 있어요 koreans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clever koreans 영특한 한국인 이렇게 형용사 단어 하나로 된건 이렇게 앞에서 설명해 주지만 Koreans who used to live overseas 해외에서 살았었던 한국 사람들 하면서요 이게 이제 명사를 설명하니까 이것도 형용사의 역할 즉 형용사의 덩어리가 붙는 건데요 이렇게 문장 형태로 긴 것들은요 명사 뒤에 붙이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결국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문장 형태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앞 영상들에서 다루었던 그 문장 형태들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어내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항상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문장 형태, 이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문장 형태가 이렇게 쓰이면서 저게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that the earth is round라는 말을 형용사처럼 쓰면 앞에 the fact that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the fact가 되는 거죠. 그리고 the news, 뉴스긴 뉴스인데 그게 어떤 뉴스냐면 the news that the prime minister resigned, 총리가 사임했다는 뉴스. 이런 식으로 완전한 문장의 형태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말인데요.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 덩어리를 합칠 줄 알면 문장에 대입할 수 있겠죠. the fact. That the Earth is round is real. 지구가 둥글다는 그 팩트는 진짜야. 그리고. 아래 문장도 I have heard the news that the prime minister resigned 뭐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완전한 문장 형태로 된 덩어리는 형용사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한 문장이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명사처럼 쓰이는 게더 편하겠죠 굳이 the fact, the news, the information 이런 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that the prime minister has resigned 가 그냥 명사처럼 쓰여서요 I know that the prime minister has resigned 이런 식으로 명사처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자 이런 완전한 문장 형태가 주어 자리에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럼 위에 걸 보면 That t e prime minister has resigned makes me sad. 총리가 사임했다는 것은 나를 슬프게 만들어 잖아요. 근데 주어 부분이 너무 길어요. 근데 영어는 동사의 성격 즉 동사를 가지고 그 문장 성격을 대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사를 좀 빨리 꺼내고 싶어 해요. 이렇게 앞에 주어가 너무 길면 거을 이수로 바꾸고 댓을 뒤로 보내 버려요. 그래서 it makes me sad that the prime minister has resigned.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꾸는 게 많이 쓰이니까 유심히 봐주세요. 뭐 아래 문장도 이렇게 쓸수 있겠죠. It's real that the earth is round. 그건 진짜야. 지구가 둥글다는 건. 그런데 앞에 것들보다는 구멍난 문장 형태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문장 구조를 제대로 알고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찾을 줄 알아야 형용사도 쓸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Paul likes 하면 뒤에 뭔가 빠진 거죠. 그러면 w a s 를 앞에 보내서 what Paul likes. 하고서 명사처럼 쓰일 수 있지만 오늘은 형용사처럼 쓸 거죠. The cup which Paul likes. 자 이렇게 Paul likes가 앞에 명사를 설명해 주려면 위치가 들어가야 돼요. 왓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위치를 해줘야 뭐가 들어갔으니까 그 앞에 있는 걸 지칭하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The cup which Paul likes인데 사실 여기서 위치는 그렇게 꼭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결국엔 The cup Paul likes. 폴이 좋아하는 컵이라는 그 구문이 완성되는 거고 문장에 넣으면 I lost the couple likes 나는 잃어버렸어 컵을 폴이 좋아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계속 연습하면 결국엔 I lost the couple likes 하면서 능숙하게 쑥 지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되면 w h o 가 돼요. 그래서 The guy who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그 남자애가 되는 거고 주어 자리가 구멍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John who works here. 여기서 일하는 존이 돼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him 하면요.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는 우리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작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대명사는 뭔가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형용사로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로 설명해 주려면 대명사를 쓰지 말고 힘을 the guy 이런 단어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the guy who you like에서는 who는 생략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주어가 빠진 문장 구멍과 주어가 아닌 자리에 빠진 문장 구조를 가지고 다 형용사처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John who works here. The guy Like. 이런식으로요. 그럼 이제 주어가 빠진 문장구조를 형용사로 쓸 때를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The guy who is going to work here. 여기서 일하려고 하는, 일할 예정인 그 남자. 이렇게 되는 거고 People who are in the room. 그러면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Rick who is called boss. 보스라고 불리우는 r i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j Who works here는요 여기서 일하는 존이잖아요. 즉 존이 후에요 이렇게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I-N-G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존 working here 해도요 여기서 일하는 존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리고 the guy who is going to work here에서는 who is going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the guy to work here 해도 의미는 비슷해지고요. People who are in the room도 당연히 who are는 얘기를 안 해도 people in the room 해도 뜻이 통하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돼요. 그리고 who is called boss도 who is는 빼고 who is called boss라고 말해도 돼요. 이렇게 주어 자리가 빈 문장 형태로 형용사를 만들면 줄인 문장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문장 형태를 줄일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요. 존이 여기서 일하긴 일하는데 이번에는 뭘 넣고 싶냐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이렇게 동사 성격을 넣고 싶어요. can이라는 동사 성격을 넣고 싶은데 working에는 can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다시 문장 형태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John, who can work here? 이런 식으로 펜을 넣어줄 수 있는 거고요. The guy to work here도요,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I met the guy to work here.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났어. 여기서 일하려고 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다시 구별해 주려면 늘려서 The guy who is going to work here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이번엔, people in the room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방에 있었던 사람들 하고 과거 시제를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in the room 이라는 그 구문을 가지고는 시제를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이때는 다시 문장을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people 이잖아요 they, we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war가 따라와야 되는 게 익숙해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people who are in the room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엔 보스라고 불리는 위기인데 보스라고 불려 왔었더니에요 그러면 have pp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문장을 늘려서 weak, who has been called boss 라고 해주거나 아니면 having been 이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문장을 줄이면 간편한 대신 정보가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더 충분한 정보를 다시 주려면 문장 형태로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형용사 덩어리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결국 문장 형태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거고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좀 쉬운 듯 하니까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엔 you work with John 하면요, John이라는 그 명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구멍이 날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보내서 who you work with 이라는 구문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명사로 할게 아니라 오늘은 형용사로 할 거니까 John, who you work with 이라는 구문이 만들어지는데 이 뒤에 있는 with with은 절대 생략하면 안 되겠죠. 자 근데요. with은 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with도 앞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두 번째 형태는 좀 익숙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John with you 이렇게 하면 John 하면 w i t h 딱그 뒤에 들어가면 어? 존이 뭐랑 함께하지? 라는 그 단어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you 하면서 간단히 들어갈 수도 있지만 whom you work 너랑 일하는 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딱딱한 문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할수 있는 거고요 결국 the team needs John with you 이거보다 조금 더 정보를 더 추가한 것밖에 아닌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앞에서 다루었던 걸 가지고 오늘의 문장으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John, who worked here. 자, 여기서 일했던 과거니까 이렇게 문장 형태로 한 거고, 현재라면 그냥 John, working here. 라고 말하는 게더 편한 거고요. The guy to work here. 여기서 일할 그 방향성이 있는, 들어간 단어가 돼서 여기서 일할 guy가 되는 거고, The bus which I saw y e s t e r d a y 근데 위치는 많이 생략해서 The bus I saw yesterday 내가 어제 봤던 버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위치를 주로 생략하는데 생략하지 않고 좀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말로 해도 버스 그리고 그게 뭐냐면 하면서 설명을 하면 뒤에 나올 말을 좀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댓을 많이 써요. 그래서 댓 집어는 거를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이럴 때 써도 돼요. 더 버스 하고요. 뭘 설명할지 뒤에 붙일 때어 뭘로 치하고 생각이 안 나면 더 버스 that. 하면서 약간 생각한 시간을 가지고 I saw yesterday 이렇게 문장을 이어가면 돼요. 대신 나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구멍이 있는 것도 쓸수 있다는 라거 아시면 돼요. 특히 오늘 하는 이 오늘의 문장들은 영어와 우리말의 어순이 반대라서 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는 것들은 사실 문장은 아니죠. 구문들이죠.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그냥 이 구문들을 연습하시고요. 좀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구문을 통해서 문장을 직접 만들어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형용사 구문은 이걸로 다 끝난 거고요. 다음 시간엔 뭘 타고 날아볼까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